세대주의자들은 그 성경의 세대를 일곱 세대 내지 여덟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시로 그 시대마다 그 경영 방식을 바꿔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어, 거기에 뭐 조금도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명한 보관을 가지시고 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에서 어, 읽은 말씀처럼요. 이사에서 55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해 가지고 자기 측면에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해 가지고 타락함으로써 이제 변개되게 됐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변개... 에, 위에 더 크게 에, 이제 지혜를 쓰셔서 그 일을 어, 창조의 일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큰 그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잔 그림에 있어서도 어, 그렇습니다. 그큰 그림에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다 드러나 있고. 그잔 그림에도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걸 잘알수 있습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도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존재에 있어서도 이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큰 그림과 잔 그림으로 다 보여 주셨고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 그큰 그림과 장 그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늘의 원형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웃음> 그 예언적인 일들을 그 미리 계시하시고 거기에 그거의 실체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세상에 대한 구원의 역사. 세상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 시대시대마다 뭐, 무죄의 시대에는, 또 양심의 시대에는, 또 뭐, 율법의 시대에는, 뭐, 그 이후, 뭐, 신약시대, 뭐, 교회의 시대에는, 이 시대시대의 경륜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첫, 아,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영을 세우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완전한 대로 자라나가도록 하셨다. 그때 타락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졌고 인간 스스로는 그걸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 역사를 펼쳐 오시는데 아주 씨앗의 형태에서부터 그 완전한 형상의 형태까지 다 씨앗의 형태에서부터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때를 따라 그리도를 스 통해서 그 완전한 모습, 그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저기 복의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율법을 통해서 잘 수행했어야 됐는데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높이되신 후에 그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법정적인 만족, 도덕적인 만족,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시고, 성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누가가 이제 사,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끝에 마지막 가택연금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근데 그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고 어떻게 전진하고 성장해가는가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자세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신 하나,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지게 됐는가.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3장, 이하 7장에서는 1장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그 성장되는 모습이 이렇게 점차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바깥으로 해서 성장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장의 방식이 참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르죠.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미, 그,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여지고, 이제 실제, 이제 박해를 통해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어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아 돼, 되는 존재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1장 6절까지 1, 2, 3차 전도여행이 차례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로마로의 여행이에요. <웃음> 2 1장 17절부터 28장 마지막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나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 어,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어, 일꾼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는 없는 거고, 개인 자체를 위한 개인이 없는 거예요. <웃음>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 2장에 그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웃음> 서로 떡을 떼고, 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어, 사도가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바깥에 유다 나라 바깥에까지 나아가서 이제, 이제 이런 어, 일을 할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을 하는 것입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 그 안에서 서로 어,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 말씀과 성신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참된 그 인간성의 모습, 인간상의 모습, 사회상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내용입니다. <웃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 성전은 뭐 이제, 아, 이제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이제 성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 안에서 쓰인 것이고요. 그래서 <웃음> 실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성전으로서 저들이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웃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니까, 고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이제 그리토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 때는, 철저히 자기한테 갇혀있고, 세상에 갇혀있고, 육체에 갇혀있고, 사단의 종로로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렇게 봐야 이제, 조금 더 나가봐야 국수주의자들, 그 밖에는 안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이제 칭송, 칭송받는 일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수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웃음> 교회의 정, 정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제와 증거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장성해 나가는가 오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신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원상의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장성해 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첫 에덴에서 목표했던 사회죠. 에덴에서의 사회가 아니고 에덴에서 목표했던 사회요 그것이 원상의 사회요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당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장성에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봤지만 이렇게 장성하기 교회의 바른 속성을 가지고 장성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내용들이 항상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전체로 들여진 존재로 시작한다 들여지지 않으면 항상 그 자기가 발동합니다 자기 정욕, 자기 행복, 자기 미래, 자기 보람, 자아실현 자, 이런 것들 끝까지 그 사람을 잡아 넘어 드려요 전체로 자기를 들여진 존재로 살아도 연약한 그런 육신과 세상 그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있어서 참 바로 선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체로 들여지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면 이건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바른 교회로서의 성장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한 그런 존재로도 살수 살 없고, 그런 관계로도 이룰 수 없다. 관, 관계를 이룰 수도 없다 다 들여진 존재로 시작해야 된다 먼저 이제 통일성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건데요 각기 받은 다양한 위치와 역할이 있지만 영적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 상충하지 않고 서로 상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조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참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정상한 메시아관과 메시아 왕국관에 의해서 결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일치가 아닌 또 획일적인 일치가 아닌 주님 안에서 성신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일치 한몸 됐다고 하는 전제 가운데 유기적인 일치를 이루면서 그 하나 됨을 나타내야 돼. 니 이런 통일성은 어렸을 때는 명확하게 잘안 드러나지만 장성하면서 더 하나 됨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되는데 장성하면서 더잘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돼 그건 정상적인 장성이 아니에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말풍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은사와 직임에 충성하고, 율법을 쫓아서 회복된 형, 인상과, 저, 하나님의 형상과 그 관계를 이루고 자라가는데, 거기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다, 임마. 그러니까 커,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거야. 명확해지지 않은 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정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다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적 복음을 따라서 그, 그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나타낼 수 없는 거지. 사회가 복잡. 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돌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성에서 장성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주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 통일성을 이루며 장성의 자취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의 과정으로 자리하지 않는 교회는 구성 목적과 의도가 불분명해서 언젠가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그리도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한 목적이 있어요 한 몸을 이룬 존재로서 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서 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가 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뭐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인데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그 뭐 외에 명예도 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그걸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이미 이제 끝나 끝나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거짓 거짓 거짓 저말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은혜 받은 자들이 전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자기 부정의 삶을 살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그 겉모습을 보고 흉내 내려고 하다가 성신님을 속여서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시초부터 성신님을 속, 속이고. 그 세상의 그릇된 요소에 휘둘리면 안이 되겠기 때문에 성신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대충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그참 참된 인간상과 사회상도 누리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를 형성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다면. 이미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죽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려서 초대가 오, 옮겨진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뭐 하나 뭐 <웃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해로 자라가는 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리고 아, 집을 팔아서 내놨는데, 그집한개의 10분에, 집한 거에 10분에 9만 내겠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다판거 내놨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웃음> 속인 거죠. <웃음> 속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서 66장이나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서로 어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웃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그런 술취하고 가늠하고 <웃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못들더라이 <웃음> 속이는 술책은 사단이 쓰는 것이고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이웃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회에 들어오면 그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거죠.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 하면 너무 잘했다고 할 판인데, 이 초대교회는 아예 죽이셨, 죽이셨다. 이 교회가 어떤 성격으로 그 장성에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모범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허용이 됐다면 그래도 되는 게 허용이 됐다면 오늘날도 아마 대충 자기 헌신은 요만큼밖에 안하면서 다 하는 것처럼 포장 그게 거짓말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 그게 첫첫 사회 속에서 그게 허용이 됐다면 그러나. 첫 사회 속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 속에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고 그렇게 그 속이는 겁니다. <웃음> 그 다음에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인격과 사역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그, 경, 존재론적 삼위 일체의 어떠함은 경륜적 삼위 일체 가운데 나타났다.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분의 어떠함은 그분이 일하신 속에서 다 드러났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편성을 띠고, 어떻게 통일성 있게, 어떻게 거룩하게, 그, 그, 경영을 해나가시고 완성하시는가. 그걸 다 보여주셨다. 근데 그렇게 보여, 보여준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몸이 교회에 속했으면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자명한 본능적인 일이고, 자, 당연한 일이에요. 그, 그거 안 한다는 건 이미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 <웃음>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내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웃음>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보편 구원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을 반영해서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될 공동, 공, 공동체다 구경륜 하에서는 이스라엘나라를 중심으로 보편구원이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런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토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시편 87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목회 기도를 했는데, 블레셋, 그 구수, 이런 중에서 난자들도 그 근원이 저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 어, 이사에서,에서, 그, 이방 중에서 구원될 사람들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신강림에서 교회가 그 거룩성과 보편성을 드러내게 될때 천하를 대표하는 열다섯 지역의 사람들이 그거 보고 거기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삼천명, 오천명. 이게 들어오게 돼. 그게 이미 시편에서 또이사야서에서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예고된 것을 이루는 일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한, 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실체를 이루면서 그 보편성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그, 끼리끼리 모인다, 뭐. 유대인들끼리만 모이고, 이방인들끼리만 모여 아니면 더 나가서 뭐, 요즘은 예술인 교회, 뭐, 체육인 교회, 그런 교회들, 그런 게 연예인 교회? 이게 사실 장애인 교회. 이게 사실, 보편성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웃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편견과 굴레를 벗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됐든 무식한 사람이 됐든 지혜자가 됐든 권력자가 됐든 권력이 없는 자가 됐든 그리또안에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과 거룩성을 다 이루는 것이 통일성을 다 이루는 거예요 <웃음> 스테반 설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섭리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그 이제 저기 선택적으로 이렇게 그 채용 인용돼 갖고 쓰여진 거잖아요. 그왜 하필 왜에디오피아 빌립 저저 구수네시에게 빌립이 갔냐? 네. 하필 또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서 네. 그런 일이 있냐? 이게 다 언약의 성취이고 그 보편성을 이루는 일이고. 그 보편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 역사의 과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사울은 회심 이후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음, 교회 보편성에 대한 획시기적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 의한 고넬료 가정의 회심입니다. 그 에베소에서도 그 일이 있었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은 그것은 그 오순절 사건이 또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그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시의 완성과 관련해가지고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여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과 같은 일이 안 이루어져도 우린 예수 믿으면 성신이 오신 걸로 알수 있는 거예요 성신이 아니시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수 주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도. 예, 예, 자, 자, 자, 그 오순절 주의자들은 그런 거 지금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그 우리가 그 누려가야 된다고 막 성, 성신이여 오소소. 이미 오신 성신을 또 오시라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고 성경개시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웃음> 이후에 안디옥교회가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내용과 야고보 순교 베드로 투어 기후에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는데 교회가 보편성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감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순히 사도들의 그, 그 사역의 역사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신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편 구원을 향해 본질적인 장성을 해 나갈 때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그냥 뭐, 뭐 점점 좋아져가지고 확 저기 완성되는 게 아니고 싸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웃음> 신령한 전투를 해야 된다. 교회의 내외적으로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영적으로 씨름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육체적인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제도와 형식을 뛰어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천당, 예수축복, 예수 형통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고 고난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다한 사람들이 좋은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더 이게 이게 이게 싸움이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끝까지 두루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반의 순교 이후 야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바울의, 바울이 받는 환란 등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과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터키 그 중, 중남부 지역에 있는 그 거기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왜곡된 기,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지 않고 유일신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관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 그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를 그 좁혀가지고 자기들 나라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로. 전 세상의 메시아인데 자기 나라를 위한 메시아를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한 메시아인물 증거했으니까 이게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 싸움이 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그 검은 모자 신, 그, 저, 이런 안에 그, 안에 신, 이런, 이게 뭐라 오는지 와이사트 같은 걸 입고 검은 옷입고이 성경대로 이귀 이, 이, 이, 이, 구레나를 이렇게 기르고 말이죠 여기다가 격, 저 경문을 붙이고 손에 가죽띠를 해서 성경 저기 구절들을 담아가지고 이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전의 통전의 통곡의 벽에 앞에서 성경을 외워가면서 이러고. 있. 그걸 그런 제 유대교인들의 그 너무 잘못된 것들을 아주 괴물화 한 것이 이제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저들은 완전히 괴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상들이 커가지고 이제 저 유대인 학살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라치에 의해서 아무튼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조금 그 그렇게 그렇게 그들의 악역에 대해서 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유대인 자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 돌로 칩니다. 그 얘기를 하,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제가 그 이강근이라고 하는 그 시브리대 교수가 그,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저기, 영상을 찍어서 보, 보낸 걸 봤어요. 그들이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엄격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증거하려면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세속화된 기독교? 세상과 혼합된 기독교, 이기독교가 싸워야 돼요 바른, 그러니까 환란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바울이 루스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진병이를 고친 일이 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쳐서 다 죽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죠. 1차, 2차 포로. 3차 포로 때다 끌려가가지고, 그때 포로 귀한 때안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그, 유대교인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이제, 이제, 1947년에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나라를 회복해서, 도, 그때도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서, 저기, 그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제 그 전에도 이미 다 흩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각 지역에 보면 독일에도 뭐그 회당이 있고 뭐유럽에 곳곳에 그 오래된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지 알죠. 근데 그들 그들의 존존폐를 가르말 그런 진리를 선언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기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와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니까 이 대교인들이 쫓아와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죽이기를 각오하고, 자기네들은 죽어도 괜찮고, 상대는 죽여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다 보고 계실 텐데도 그냥 죽은 지경에서 또 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그냥 전혀 안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그, 그 짐을 지고 오게 하 그리고 그렇게 지고 오, 오, 오게 할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지 않고, 고난받으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또 너무, 너무하신 분이지. 내 그렇게 안 하고, 다 이기고, 그 죽음도 이기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넘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은 세밀하게 또 간섭하시면서, 어, 저, 저를, 저, 영화롭, 개인적으로 영화롭게 하고, 또, 저, 구속사가 진행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을했는데그몸속 경험한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환란을 자기는 하나도 안 겪으면서 환란을 겪으라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누구도 안 쫓아가겠지 본인도 다 죽을 지경에서 그냥 권짐을 받아가면서 너희도 그리토를 따라가면 이익을 가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머리신 이 예수 그리토를 박해했는데 그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기라도 제때가 남지 얼마 남지 않은 사단을 활동하고 있고 그 부하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사단은 역사한다니까요. 가라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인자의 약속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육체로 난 자들이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주께서 마지막 강화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이미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이게 미움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고난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당연한 그러므로 주의 몸된교회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회원이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영적인 전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스에 보면 우리 2장에 보면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다고합니삼 3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런데 6장에 보면 계속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될 존재로서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신 걸로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고 죽어야 된다 <웃음>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의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전투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타협을 무기로 다가오는 세상과 육체와 사단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성신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그리고 11, 11장에서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 예표적인 시기에, 그림자적인 시기에 받은 고난과 환란이 있잖아. 예? 톱으로, 톱으로 잘려 죽고만 예? 그, 부끄러움 당하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 그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베드로베드로 전서 강해를볼 때도 우리가 봤잖아. 3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거룩하게 된 사람은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을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조금만, 우는 고난받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편하고 싶고. 그, 진짜, 얼마나, 그, 고난받는 거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고난받으면서 환도뽀가 위골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소화를 생각했... 그냥 놔두면 알지, 알지 못해요. 저보다 더 독한 놈한테 한번 걸려봐야지. <웃음> 그렇게 해서 고난도 당해봐야지. 아, 이게 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 고난은 저, 그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그리토인들에게 필수 과목. 애매히 고난받아도 참아야 되는.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안되지요될수 있으면 적극적인 고난을 받아요. 그리또와 함께한 고난을 받아요. 그리또의 사랑에,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난받아요. 그 스테반이 그렇게 죽은 거죠. 야고보도 그렇게 죽어요. 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일찌감치 가는 게 좋아요. 일찌감치 세상 가서 좀 즐기다가 대마처럼 가는 게 차라리 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난넌 모른다 그렇게 소리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해죄 백성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확실히 드러내고 거룩함과 보편성과 통일성, 주님께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신령한 전투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아이들과 실험하고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게 그게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지. 빨리 그냥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전제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신을 받아 교회에 내려주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전개됐습니다 누가,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복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로서 고난받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실질적인 결과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구성욕사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그 최초의 교회가 누렸던 원칙들과 요소들을 가지고 더욱 장성된 교회의 모습을 취해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반기는 세력이 우리를 반갑다고 맞이하는 세력이 미미하고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그 영광된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증시하는 복된 기관이자 관리하는 자들로서 더욱 장성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그, 한, 한 50명 가까이 사역을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관계했던 사람들이 다떠났 떠난 거에 대해서 허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반은 항상 감옥 속에서도 영원영원을받았이 영혼,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고 권면했던 사람이라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희로애락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그게 신자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살아가야죠 우리 존재의 당위와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도 개인이 은사를 받아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일을 위해서 있다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천상통치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그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서의 실질을 하나하나 잘 점검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잠깐 독일교회 소식을 들었고 독일교회가 지난주에 뭐 어떤 말씀 어 마가보음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 라파엘 목사하고 그 그 어떻게 어떤 종말론적 안목을 가지고 나저 교회를 이루고 가시냐고 나한테 물어보다가 <웃음> 무천론 무천년설이라고 그랬더니 이, 이러고 이제 똑같다고 <웃음> 그런 얘기했어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봤지만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 환란을 당하면서 완성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아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완전한 교회의 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교회가 완전한. 그걸, 그걸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기관으로서의 그 모습을 어떻게 현재 그 온갖 재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뭐임지양 <웃음> 나팔지양대접재양을 재앙, 겪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서의 성격을 현시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과정을 의미있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고요 열심을 품고 어, 주를 사랑하고 원수를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시공간수가 이 쾌락을 쫓, 쫓, 쫓, 차서 말이지. 영원한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까? <웃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됨을 잘 점검하고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원됨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